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유튜브와 트위치를 비롯해 디스코드와 sns까지 모두 새단장을 시작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첫번째 채널명이 하재로 변경됩니다 다시보기 채널도 예외는 없습니다 두번째 콘텐츠와 재생목록의 이름이 땡땡 하재로 통합됩니다 세번째 영상 설명과 채널 설명 그리고 링크 구성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는 최대한 빨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는 첫번째 채널명과 아이디가 하재로 변경됩니다 변경이 안되는 경우 조금 변형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패널 이미지와 구성이 변경됩니다. 땡땡 하재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코드는 첫번째, 대부분의 서버에서 하재가 사라집니다. 필요한 서버를 제외하고 모두 나갈 겁니다. 두번째, 하재 출몰 지역이 생겨납니다. 이 서버는 하재와 노는 서버로 웬만하면 모두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하재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공지 서버의 구성이 조금 변경됩니다. 이렇게 저는 새단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위치는 첫번째, 채널명이 하... 채널...